일단 생리가 시작하자마자 성국을 경험합니다. 또 무슨 칭찬을 해야 될까? 생리컵 제발 쓰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심해뜸입니다. 오늘은 약간 신박한 주제로 생리컵 리뷰를 제가 해볼 텐데요. 제 경우에는 2010 8년 정도부터 생리컵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벌써 4년차 유저가 됐어요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에 어제 하루 동안 인스타 스토리로 혹시 생리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용하지 않나요를 이제 질문을 띄웠더니 생리컵을 사용한 퍼센테이지가 8%밖에 없었고 92%는 아예 생리컵을 사용하지 않았다 생리컵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 중에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생리컵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니까 의사가 있다가 49%, 없다가 51%로 이제 투표가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리컵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이 리뷰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이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임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제일 좋은 거! 제가 일단 제일 좋은 거 먼저 얘기하고 게요 언제 생리가 터져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 생리컵을 사용한 이후로 저는 생리를 안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생리가 다가오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고 PMS를 떠나서 일단 생리가 시작하자마자 천국을 경험합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루나컵이에요 보라색 이 주머니에 이게 담겨있고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서 소독을 할 수도 있고 이동할 때, 뭐 여행 갈때 여기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통입니다. 그리고 얘는 한나컵이에요. 근데 얘가 엄청 여기가 좀잘 돼있더라고요. 보통 생리컵을 제거할 때 공기를 빼서 이제 진공 상태를 풀고 가져오는데 여기가 잘 미끄러져서 안, 안 잡아당겨지면 약간 당황할 때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된 제품 같은데 일단은 사용해보진 않아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얘는 페미사이클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예전에 썼었어요 맨 처음에 시도한 제품이 페미사이클인데 실링이 잘안 돼가지고 이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로나컵으로 갈아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면 은 생각보다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이브컵이고 제가 스몰 용량으로 사봤는데 25mm가 담겨요 끝에는 좀 말랑말랑해서 좀뺄때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느낌만으로는 얘는 티읓 생리컵이라고 하는데 일단 얘가 굉장히 길죠 제가 만약에 얘 사용한다면 가위로 잘라서 끝부분을 사용할 것 같고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얘가 소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용량이라든지 이거를 뭐 넣는 방법이라든지 충분히 혼자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고요 제가 생리컵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도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호기롭게 도전을 했어요. 어디선가 영상을 봤는지 글을 봤는지 모르겠고 생리대나 탐폰 사용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환경에도 이롭고 이게 실리콘 재질이다 보니까 2, 3년 이상 쓸수 있고 그리고 일단 생리컵을 사용했을 때 생리를 안 하는 느낌이 난다! 이게 저는 정말 이 신세계라는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저로서 그냥 도전을 했습니다. 저도 적은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렸어요. 태어나서 이걸 처음 써보는데, 한번 더 도전을 해야겠다 해서 세 번째 달에 와, 생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는 이 폴딩법도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제 지인들한테 생리컵 제발 쓰세요 제발 살아생전에 한 번쯤은 인내심을 갖고 사용해 본다면 정말 생리하는 그 불편하고 찝찝한 느낌에서 해방할 수 있다! 라고 지인들한테 저는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친구도 이제 생리컵으로 인해서 생리 때 불편한 것들, 찝찝한 것들에서 좀 해방이 됐고 그래서 저는 제 이제 느낌들을 공유해드리고 를 싶었어요 어 일단 이 폴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지 정도 대표적인 폴드법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C폴드법이에요 C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면 쭉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7폴드법이 있는데 7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한번 얘를 접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펀치다운인데 제가 이 방법으로도 가끔 실링을 하거든요 눌러요 모아요 그 다음에 잡고 넣습니다. 쇽! 제가 주로 사용하는 라비아 폴드법은 이렇게 가운데를 짚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 번을 딱 접어요. 이대로 넣으면 쑥 들어가서 정말 쫙 펴져요. 신기하죠? 써보고 싶죠? <웃음> 아, 일단 뭐 너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세미컷 너무 좋아요. 제 경우에는 생리향이 항상 많았었어가지고 탐폰을쓸 때도 생리향이 많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화장실에 가서 이걸 갈았어야 되는데 일단 그 화장실에 가는 빈도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한테 효율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어, 그리고 생리통이 제가 결혼을 딱 하면서 더 사라지고 생리 주기가 규칙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 일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였던 것 같아요 생리 양도 7일에서 5일로 줄였어요 왜냐면은 얘를 안에 딱그 실링을 해놓으면은 질벽이 조금 했다가 더 넓어지니까 확실히 흘러내려오는 혈의 속도가 조금 더 빨리 담아지니까 조금 조금 찔끔찔끔 나온 애들이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거든요 7일을 하다가 5일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도 되게 장점을 많이 느꼈고요 여러분 냄새 안 나는 게 진짜 짱이에요 생리대와 내 생리혈이 만나자마자 냄새가 시작되거든요 화학 반응 때문에 근데 일단 생리컵을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그 혈에서는 냄새도 안 나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또 무슨 칭찬을 해야 될까? 제말 듣다 보면 한 번씩 사고는 싶을 것 같아요 일단 얘네가 2, 3만 원대니까 한 제품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두개 정도를 구매를 하셔서 한 세, 네달 정도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 생리의 불편함과 찝찝함에서 한 번이라도 해방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한번그 폴딩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쓰는 라비아 폴드법. 손으로 잡고.